자 우설입니다 우설 네. 자 화성 한우마을에서 사왔는데 일부러 냉동된 걸 샀어요 우리좀 껍질 이런 걸좀 냉동된 상태에서 잘라야 좀 편해가지고 네. 자저 얼린 상태에서 오늘 좀 손질을 했는데 어, 이제 제법 좀 고기 같죠? <웃음> 자, 오, 진짜 이제 아예 녹았고 아 고기 같죠? 우사를 한번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으이. 소라님들 네, 정말 잡사입니다 오늘, 이번우사을한번 맛있게 한번 구워보려고 합니다. 이게 혀 도입, 아 어, 입으로 들어간 맨첫 부분, 그 다음에 중간 부분, 여는 거의 울 때, 울때 쪽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, 네. 요게 부위가 세개다 맛이 다르더라고요, 음. 아, 또 익을 동안 못 참지, 또. 네. 일단 소맥 한잔 하면서 기다려봅시다. 사자 아. 아아날인지좀덜 추워지니까 지금 이렇게 좀 야외에서 좀 할만해요 이제 슬슬 아또 야외 좀 좋은 분위기에서 촬영 앞으로 좀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게 불이 좀 약하다 수술 지금 제가 뗀지 얼마 안 됐는데 예. 불이 살짝 약해서 좀 아쉽네 쪽 불이 좀세가지고 여기서부터 좀천히 왜냐면 그논게 이렇게 놓은 이유가 우선은 첫, 시, 어, 첫 시작 부분은 기름기가 거의 없어가지고 많이 굽거나 그럼좀 단단해요 오늘 여성석 먼저 좀 구워서 원로 먹고 그다음 이건 살짝 기름기가 한 중간 정도 머문 이 친구 얘는 한 중불 정도 여기서 한참 익혀주고 저 기름기가 많은 이 목젖 앞부분 네. 요 부분은 좀 구우면서 기름 좀 떨어질 거예요, 이제. 그러면 여기 불도 좀살것 같고. 그러니까 단계별로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좀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네요. 오. 자. 이야. 자. 자, 이제 좀 먹어도 될것 같습니다. 아. 아이, 술을 안 말았네. 근데 희한한 게 소주는 왜첫 잔도 할 때만 꼴꼴꼴꼴 소리가 날까, 아. 자자 아우. 너무 <웃음> 이맨 끝에 시작 부분은 턱에 힘을 좀 많이 줘야 돼요. 딱 씹히는 느낌이 굉장히 아 좋습니다. 아, 기름기가 없어가지고 진짜 딱그 살코기 딱 씹는 느낌. 아아거 중간도 이제 불이 좀 탄력을 받기 시작하네요. 예. 야개막겠다 쌈장마사짝 찍어서 아웅. 우서를 혹시나 안 드셔봤다 거의고기요 고기 <웃음> 진짜 맛있는 고기 응. 어. 음. 자 쌈을 하나 싸서 사사. 뭔? 나, 우리 상처도 또 하나 싸 볼까? 呦看一下撒 사사. 아사이 아유... 부분 살짝 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방금 먹은 부위보다 좀 되게 씹는 식감은 좀더 연해요 음. 뭐 지금 이제 이거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음 확실히 부드러워요 음~~ 아 이거는 저파들이 하나 먹자 아유 싸자 嗯。嗯。Um. Um. 야, 우리가 먹는 소고기 이런 것과 살짝 다른 느낌 뭐냐면 씹을 때 사걱사걱하는 그런 식감이 들어갑니다. 아, 이제 우설을 좋아하시는데 막이래 사걱사걱 이런 식감 말고 부드럽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설 수육이 괜찮을 거예요. 구이는 아무래도 조금 살짝 수육보다는 좀더 단단해집니다. 뭐 인터넷 시키시든. 혹시나 그 근처에 도축장이나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사오실 수 있다 그러면은 사가셔가지고 입맛에 맞게 한번좀 해서 드셔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, 아우 나 진짜 이거 술 안주 진 너무 좋다 아, 싸가 야, 그쪽 부분, 확실히, 기름이 많아서, 어우. 칼집을 내서, 살짝, 덜 빠져나간 피 같은 거는 좀더 빠지게 하고, 또 안까지 잘 있게. 마이크가, 사망한 줄 모르고, 촬영을 하고 있었네요. 우설, 울때쪽 안으로 들어가는, 안쪽 부분. 사서 어, 맥주를 한 모금 하고 아 역시 대가리 까딱까딱 해줘야 제 맛이죠. 예. 삼장을 찍어서 딱한입 하는데 야, 삶았을 때는 저 부분이 좀 기름진데 아 구우니까 저 부분이 맛이 정말 좋아요. 진짜 하, 예. 감탄하고 있죠. 음. 아, 대충 어, 아, 구운거는 울때 있는 쪽 부분이 가장 어, 뭐 맛이 좋다 뭐 대충 뭐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더빙 끝! 지금 소리가 어디서부터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. 와 마이크 송신기가 꺼졌어 지금.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와 진짜... 好，嫂嫂。啊。嫂嫂。 아유, 야, 또 맛있게 잘 익은 설. 응. 어? 走走啊 살아서 아 어. 아유. 아유 사랑하는 사람들 아유 진짜 오늘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지금 근데 <웃음> 점점 이제 좀 늦은 밤이 돼가니까 좀 추워가지고 <웃음>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여러분들 오늘 우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여러분들 혹시 우설 안 드셔보신 분들 꼭 한번 나중에 기회되시면 드셔보시길 제가 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